I'm not sure how to 니 o it. i e 아아 만화 토 그말소리 안나오네 응. 그설가을해 응. 유명한 노래가 있는지 어어우잘 모를거다 그래도난 응. 응. 처음 들어봤다 그러더니. 그래서 제목이 많이 있어. 레베카다 이랬어 응. 레베카 있었다면 유명한거 한게 이런거야 아빠가 그 이런 레베카 아니다 응. 뮤지컬 레베카 그 아니다 이랬어 그런가 나 한번 들어보자 응. 죽아지 시대야. 에는데 계속 맴 거야. 제가 들거는 입고 있다 분홍색 별 OO. 365일 같다 빨간색 빨간색 이대로 자고그잖아 일단 나는 스 먼저 나봐 아! 나는 스포가 됐네 단어는 안되잖아 잖아 그냥 왜그라노 왜꼭 그렇게 힘잘한거 해야되나 만 물좀더볼까아물좀더볼까더놀더놀더 놀아 뭐 짜증 트진다 이 수술 더아 아니 됐어 됐어 더 놀아? 나무젓가락 빠지 겠다. 쪼물 <웃음> <웃음> 이라면 하은 하트 <하치껑>! 꿈 <웃음> 구독 좋아요. 눌러 주세요. <웃음> 이 목소리 는 와이프 웃음 소리 입니다.